마을이 진짜 예쁘다 이게양이 아, 진짜 운 좋게 여기로 왔네 야이거운 좋은 거야? 예? 이게 박스 안에 갖춰 있었던 게 운이 좋은 거야 인마? 운 좋게 이, 관광하러 왔잖아 이..참.. 그래 뭐 이것도 관광이라면 관광이니까 그래 우리 만난 것도 운이 좋은 거지 아긴 그래 어 공짜, 밥, 공짜, 공짜 숙소 좋다 어. 야, 여기 다리 예쁘다 여기서 사진 찍을까? 우리 둘이 찍을래? 자 같이 찍을까 그래? 어 찍어줄게 그래 하나, 둘, 셋. 김치 잘 났어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좋다, 잘 나왔다. 좋다. 나중에 하나 뽑아서 줘 그래 그래 이 친구들이랑 나중에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야 저기 조명도 예쁘다야 어디어디 저기 별 조명 보여? 어디? 와 예쁘다 아 구르게 오 뭐야 야, 이거 뭐 이렇게 잘 해놨대? 여기 아예 그냥 관광지로 꾸몄나보다. 허어! 야, 여기 뒤에는 완전 궁전 같아? 우와. 와. 와. 그치, 아무래도 관광지니까 관광지로 꾸며놨지. 음. 아, 이거 뭐 사탕 조형물 같은 건가 봐? 아, 여기 도넛츠도 있네. 그치? 우와. 어, 아이스크림. 아, 여기 뭐야? 들어가 봐도 되나? 어, 들어가 볼까? 계세요! 만족해. 남의 어. 집일 수도 있는데 얘들아 함부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아 여기 집, 집 아닌가 뭐, 봐! 오락하는 것 같은데 여기? 어어 어, 어. 오락장 같은 데인가 봐? 노는 데인가 본데? 아이 어. 그래도 남의 집인데.. 그래 나가지 뭐.. 응하로와 <웃음> 오구야 너 흠소리가 왜 그래? 아 너무 재밌어서.. 어그지응어 그러니까? 어. 응. 어, 뭐야 뭐야 내가 사는 거야? 사장님이 아니야? 사는 거지? 응 여튼 나는 조슈 그리오 뭘 사유? 아이고 관광객들 아유. 밤이 뭐야? 늦었는데 안 자고 있네. 아이고 야식 먹으러 나오셨구나들. 그죠이 일라면 음. 순납만 진라면 예, 순한맛을 누가 먹어? 찐라면 먹어요? 아니고 찐라면이야, 찐라면. 찐라, 아, 찐라면이야. 찐라면이네. 아, 찐라면 순한맛을 누가 먹어? 세상에. 우리는 찐라면 순한맛밖에 안 먹어? <웃음> 아니, 자꾸 줬다 뺏어? 아, 미안, 허유, 참참씨. 참참씨가 아니라, 에? 킹과 제너럴 코스믹 엠퍼러 브리티니드점레마이스트로 헨냥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킹마냥 씨 음... 잔여 킹마냥 씨 킹가 아니에요 점레 씨에요 점레 아니야 아니야 킹마냥이라고 내가 아까 내두 귀로 똑똑히 들었슈? 아니라니까 음, 점레 이는 그렇게 함부로 부르시면 어떡해 요 아니고 킹가 제네럴 코스믹 엠퍼로 브리트니드 점레 마에스트로 했냥이라고요 그고 킹마냥 아니 거참 정말 아니 참, 마... 마에스트로 참참이로 또 바꾼겨? 그래도 아유. 사람 이름은 그래도 제대로 불러줘야죠. 점내라고 위에 예, 반반 들어와 안 들어와 아니, 한, 한, 내가 두변로 똑똑히 들었는디 아휴 정말 아니 근데 뭐야 이 야식을 왜 이런 곳에 와서 먹으세요? 아니 저작에 마을회관 가서 먹으려고 혀슈 아 저게 마을회관이구나 저희 마을회관 예. 구경해도 돼요? 안 돼요 어? 왜요? 암치도 아니. 외지인이니까 조금 그렇지. 마을에 가는 좀 우리 마을 바지도 안 입구나. 뭘 들어오겠다고.. 아이고 아고바지로안입었고 네?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나무 사시로 돌아.. 이 뒤돌아요 뒤돌아요.. 아이고.. 아무도 안 몰랐구만.. 이거를 왜 그.. 이제서야 이거를 시비를 걸지? 아이참나.. 아 문이도 파스같은데 응? 아이고.. 아니 그.. 바지 입었슈? 입었어요 입었어요. 이이 돌아봐요. 네. 입었어요. 안 입었잖아요. <웃음> 아이고, 아이고.. 난 아직 안 봤슈 안 봤슈.. <웃음> 아참참 참참이 이제 바지 입었슈? 네 진짜요? 진짜요 진짜 이제 바이유? 에 보세요 보세요 이제 나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안입었자고 <입었짜녀. 웃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바깥이가 먼저 봐서 다행이고아워고 니가 워측 할겨 이거 워측 뭐 할겨아 뭐 나는 이? 그냥 여기 옆으로 가야고슈 아니 그 관광객들도 그 친구가 그 아이고, 옷을 안입 아이고, 입었... 아이고 아이고 기운?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그게 기웃. 아이고 괜히 났고. 기웃. 그냥 감기 걸렸다. 우리도 기웃? 빨리 기웃? 숙소에 들가자. 기요. 기웃. 너 멀미 들었어. 빨리 나 도와줘. 라벨링 하러 가자. 알짱 예. 알짱. 기웃 기웃. 아 이거 라면 다불었는데맛있 없구나. 꽝꽝. 기들도. 뭐, 아유. 그러면 저세 분은 광광 근데, 참참인가? 꽝 소리야. 양이라니까. 꽝광미궁은 꽝참이요. 아니라고요. 뭐이 저기 저기 이장님. 왜요? 그, 것이, 저희, 그, 저기, 바베큐장에 있던데, 고기를 좀 사고 올라가서 고기를 좀 꺼먹을까 하는데, 고기를, 여기 뭐 정육점 있나요? 뭐 고기 어디서 사지? 슈퍼? 야가 사장이잖아. 아이 정육점이 슈 아, 그 고깃집에서 정육점도 같이 해요? 아니요. 삼겹살은 어? 우리 놀이박이네. 알바하는 가게에서 파는 거고, 여짝 임강생이가 호는 데가 정육점이요. 고기는 아 여짝에서 사고? 꾸버진 거를 이제 먹고 싶으면은 우리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네. 얘들아 얘들아 그시기 저희 저기 있어만. 가서 고기 사 가서 사라서 많이 고기 사러 많이 들어오쇼. 네예예 내일 예. 내일 저녁 먹으러 갈게요. 예. 라면도 사러 예. 와요. 예예. 고기 또 먹으러 와요. 예. 가서 음. 가자. 고기 가자. 그래 가자, 잘 가자. 잘 아,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야이 너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털이 많아서 괜찮아. 아유, 다행이다. 아니, 근데 뭘, 아, 저기 가서 말하지않는 거야? 아니, 저기서 말을 하면은, 치치씨가 왠지 우리한테 부탁한 거 같잖아. 아, 분가 아니, 그냥, 거기, 내일 사러 오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아, 그런 거야? 응. 아, 난또 치치씨 얘기하자고. 아, 나볼줄 알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어? 요새 어린 것들은 하여튼 간에, 으른 알기를, 응? 어? 뭘 <웃음> 어? 뭐, 웃어? 재밌다. <웃음> <또> 참참, <웃음> 내가 <웃음> 몇 살인 줄 맞아. 알아? <웃음> 내가 그 05년생 그 1305년생의 와 <웃음> <웃음> 이쁜 딱고다냐 고마워 양아. 냥아. 아, 냥아 우리 이제 씻어야겠는데. 우리 먼저 씻고 올게. 어, 홀딱 사니 여기서? 아니, 들어가서. 언니 먼저 씻을래. 나 돌려볼게. 아, 알았어. 그럼 나도 씻을래. 어? <웃음> <웃음> 아직 좀 <웃음> 그렇지 않을까? <웃음> 그래 그래. 너는 씻고 있어. 난 여기 구경 좀 하고 있을게. 어 고마워. 숙소가 예쁘네. 숙소가 너무 예쁘네요. 아까그 도우시네. 창고에 뭔가 그 과일 같은 게 있나본데 왜 이렇게 거미줄이 쳐져있어? 그죠? 뭐지? 뭐야? 저거 뭐지 이게?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어, 응? 이상한 고양이 등장? 수면제? 이게 뭐야? 나 이제 잠깐 씻을래. 어? 수면제라고?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졸음. 저런... 조고 써있네. 이상한 고양이 등장. 이걸 기록했구나. 아니 이게 뭐야? 졸음 뭐라고 써있네. 뭐지? 뭐지? 수면제가 있어? 아, 나 씻었다. 나야 잠옷도 입어라. 해. 아 알았어. 척하자. 있냐? 슬리퍼도 수면제가 있다고? 어? 설마 우리 먹은 거에 탄거 아니야? 우리의 커플 슬리퍼 와와 가자 가자. 어 우와 야 너네 뭐야? 뭐야? 잠옷 진짜 예쁘다. 이거 다 나니가 골라준 거야. 야야그 나니가구? 어? 영어랑 랩은 좀 못해도 이게 패션 감각이 있네. 그치. 야 응. 너도 원래 씻고 와.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어. 어? 나는 그안 씻어도 되는데? 아니야. 씻었으면 좋겠어. 너 오늘 상자에 갇혀가지고. 어이구. 나안 나 씻어도 돼. 나그루밍만 그 나, 그 하면 냄새가. 되는데? 아이고. 약간 좀 짠내가 나는지 참내 원거 씻고 와. 어? 사람은 저렇게 꾸주네되는거아이참 아유 아, 우리 좀 먼저 누워있을까? 아 우리 먼저 누워있자. 참내. 아니 뭐, 물이 나오긴 하나? 어? 또 안나오는데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 이거뭐 똥도 못 싸. 어? 뚜껑이 닫혀있잖아 어? 씻은 청만하자뉴뉴뉴뉴차차차차차차차차차음 어? 차차 음 물이 따뜻하다 차차차 음 물이 따뜻하네 차차차차차음나 씻었다 휴어 뭐야 코본다 눈좀 쳤네 애들. <웃음> <웃음> 코 존나가는데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여기 <누가 너, 웃음> 불 끄는 것도 없어? 얘눈도보 잔다 얘네? 응? 미쳤다 미쳤어 응? 세상에 응? 와 저런 진짜 어. 와 대박 돌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발소리 들렸는데? 야! 얘들아!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무슨 소리야? 뭐야 이게? 어떻게 된거지? 오씨 오씨 뭐지? 아니 왜 갑자기 정전이 된거야? 그냥 테라스인데? 도우씨 아직도 저기 <웃음> 하... 진짜 이상한 집인데? 진짜 천장에 뭐가 있나? 무슨 일이냐 진짜 뭐야 도대체 뭔 소리야 저게? 분명히 발소리인데? 얘는 눈도 자고 있고 <웃음> 일단 자기 잡시다 어. 오늘은 여기서 잠을 청하도록 합시다 어. 저 코고는 바보자매를 뒤로하고 저희도 자보도록 합시다 수상한데? 어우어우 <웃음> 어우, 이거 잠 제대로 잘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우 이거 어? 아우 이거 잠이나 제대로 잘수 있을지 아우 진짜 못살아 진짜 어? 아... 어머 어머 뭐, 죄송합코 <웃음> 고느라고 막 코먹는가봐 막숨 막혀가지고 뭐,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어 어떻게 해저 베개 좀 이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원래 그치? 헐 심하게 보네 어, 내일 말해줘야겠다 여기 지금 하... 조약돌 섬에 나와있는 특파원 킹갓 제너럴 코스믹 엠퍼러 브리트니드 점레 마에스트로 헨냥이 저 냥이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평안하지 않지만 예 여러분들의 집은 평안하시겠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두숨 탁 여기는 평안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간에는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평, 냥한평코예 코평 <웃음> <웃음> 여러분의 코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평, 양안평, 코평.